그 하우스홀 가게 가게 소비의 측면에서 네. 그 연구 결과는 우세 지배적으로 그 집중했다 온다이렉 직접적인 리바운드 이펙트 네. 누구들 사이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히 에너지 어플라이 집안에 있는 에너지 기구의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여, 연료, 연료 효율성 차량에 대한 그런 네. 애들이 애들한테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대개 음. 그큰 에너지 에너지를 저축해주는 그런 것들은 예측된대요웬 컨슈머 그 소비자들이 그 전통적인 그런 백열전구에서 더욱 그러니까 예, 예 구식 더욱 효율적인 그런 형광등으로 바꿀 때 이게 뭐더 에너지 소비가 잘될 잘 거라고 예측하는데. 네. 하지만 이러한 소그 소비 아, 이러한 저축들은 그물게 그들의 예상된 타겟에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저축가 있는 뜻이죠. As research indicates, r 그 e s e a 가가르다 That many, 많은 그 소비자들은 그 인지한다. 그 라이트 대가가, 비용이 더욱 적게 소비된다고. 그리고 더욱 적게 엄격해진다고. 어, 그 스위치를 끄는 것에 덜 엄격해진다고.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야기한다고. 그 더욱 많은 시간을 더욱 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또 higher energy consumption, 그래가지고 더욱 높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다고. 그 비슷하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그학문은 가리켰다. That energy saving from efficiency improvement. 예를 들어서 그런 에너지 소비가 되는 그런 향상에 의한 그런 에너지 세이빙은 이와 에너지 세이빙은 아, up then spent on increased heating standards. 더욱 증가된 히팅 그 뭐냐 기준을 소비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껏절약해 줬더니 오히려 그 기준을 높여버리는 거죠.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여기서 그 소비자들은 아마도 얻을 것이다. By operating a warmer home for the same cost than 그 똑같은 대가나 더욱 낮은 대가로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집을 더 따뜻하게 할거다. 100년동안 지속되었다. t h 디크가 이게 발론되다. 네. By a d i 비 i s i o n scientific t t a c 그 획기적인 그런 사언티 그 이것에 의해서 발론되기 그 전까지는 계속 지속됐다. 네.